오늘 허리 통증과 미추의 통증이 있는 우리 비주 선생님을 위해서 네, 배웠던 동작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이 편안한 자세 에유지해서 전체적으로 척추가 그 좌우로 흔드는 모습을 어, 만들어 주면서 이게 이제 엄청난 운동이거든요. 실제로 이제 기계가 나와 있을 정도로. 이런 네. 이렇게. 척추를 움직여주는 그래서 지금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거는 위에까지 안 가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렇게 보면서 위에까지 흔들어주는 정작을 조금 더 넣어보고 그리고 저는 크로스라인을 이렇게 잡는 것 아까 조금 응용해서 전환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음, 그저 렇게해될 이거는 이렇게 얼어두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랑 입기 싫으면 계속, 계속 이렇게, 아래쪽으로 눈빛을 신어 이렇게 하면 예요 아, 옆으로 쳐주면서 밖에서 이제, 뭐, 딱 입었을 때이고있기 뭐하니까 이런 식 라인이 비싼 라인 이렇게. 저는 위치 좀 바꿔서 저거는 크로스의요 크로스예요 손가락 사이사이 해가지고 해. 교차를 찾는 건데 확실히 2, 3, 4지의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. 저거는 주에서 부의 힘을 땡겨보는 거거든. 그렇죠. 명치.